1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전으로 강진이 발생할 수 있어 오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1월 17일 월요일은 한시나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겨울에 강진이 발생한 후에 봄에 대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1월 17일 한시나와지 대지진 하루 뒤인 1월 18일이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뜰때 늑대인간이 늑대로 변한다는 사실은 물론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화나 소설을 통해 자주 접하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보름달이 뜨면 지진도 늑대인간처럼 갑자기 생긴다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일반 보름달보다는 슈퍼문과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퍼문이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뜬 보름달을 뜻합니다. 때문에 수퍼문이 뜰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전 세계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진이 2004년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양 쓰나미와 2010년 칠레 지진, 2011년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던 일본 대지진 등 클레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들이 발생하기 2주 전 조석변형력의 변화를 주목한 결과 조석변형력이 가장 강해졌을 때 위에 지진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서 지구가 달과 태양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을 받았고 이러한 압력이 조석변형력을 강하게 해 단층선을 자극하면서 대형 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7일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 되는 날이고 하루 뒤인 1월 18일은 보름달이므로 일본의 대지진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돌이켜보면 고베 대지진이라고도 불리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1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던 고베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20세기의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923년 발생했던 관동대 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6434명이 목숨을 잃었고 4만 명 이상의 부상자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시 일본 국민 총생산의 2.5%가 넘는 1400억 달러 한화 약 150조 원 에타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고베시파로 앞에 위치한 아와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섬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활성단층이 어긋나면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95년 1월 16일 리히터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하루 동안 세번의 지진이 더 발생했고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46분 52초부터 약 20여초 동안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진앙이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진앙의 깊이가 지하 20 정도로 비교적 지표면과 가까워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컸습니다. 특히 목조주택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의 전통가옥에 피해가 컸습니다. 이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주택만 10만 채가 넘었고, 피해를 입은 건물은 24만 동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고베 오사카 대판간 고속도로의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고베 항해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어 복구에만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